안녕하세요 세영입니다 오늘도 같이 다이어리 꾸미기를 해볼 건데 오늘은 이 깜찍한 3공 미니 다이어리를 꾸며보도록 할게요 저도 이렇게 작은 사이즈 다이어리를 꾸며본 경험이 많이 없어서 어떻게 꾸며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속지를 꺼내고 오늘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스티커를 써볼건데 이스티커예요이 스티커를 써볼거고 이게 이한 박스에 몇 장이 들어있었었지? 각각 다른 일러스트들이 한 10장정도 들어있었는데 되게 좀 비쌌던 기억이 나요 이한 패키지에 8,000원이었나? 그랬어요 거의 이한 장에 이한 장에 천원 꼴이니까 자 이거는 그 포인트 오브 뷰라는 오프라인 운방구에서 샀거든요. 일단 오늘은 이 귀한 디 귀한 아이템을 써서 닦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쓸 스티커를 정해야 되는데 뭐를 써볼까요? 이 친구도 좀 괜찮은 것 같고. 바이올린도 괜찮은 것 같고 요것도 괜찮은.. 요것도 괜찮은데? 음.. 그러면 이거를 씁시다 이거를 붙여볼건데 일단 오! 폭이 굉장히 딱 맞네? 마치 일부러 이렇게 만든 것처럼 폭이 딱 맞아요. 어, 아래만 좀 자르면 될것 같은데, 일단 하단은 불필요한 부분은 좀 잘라 보도록 할게요. 하단도 아까우니까 비싼 스티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이런데 이렇게 붙여 보도록 할까 봐요. 우선 이 스티커를 그대로. 잘 맞춰서 붙여볼게요. 이게 항상 사이즈가 큰 스티커를 붙이는 거는 좀 무서워요. 삑살이 날까봐. 이렇게 하고, 이거는 오른쪽 페이지 하단에 붙이겠습니다. 그래야지 이 왼쪽, 오른쪽이 좀더 세트 같은 느낌이 날것 같아서. 이거만 붙여도 예쁜 것 같아요. 이렇게 마무리해도 될것 같은데 일단 타공을 먼저 해줄게요. 먼저 이... 아 이런 것도 예쁘다. 이런 것도 예쁘고 오늘은 압화 스티커를 한번 써볼까봐요 이거를 요런 느낌으로 음... 예뻐 예뻐 그러고 라벨 스티커 같은 거를 쓰면은 좋을 것 같은데 약간 이, 이런 느낌도 괜찮을 것 같아, 이런 느낌? 이걸 써볼까요? 이걸 이렇게 쓰는데 음... 뭔가 약, 약간? 아주 약간 빈티지한 느낌을 조금 살리기 위해서 오오오오 오, 오, 오. 이런 빈티지 종이를 이런 이런 식으로 덧붙여도 예쁠 것 같아요. 오 예뻐요. 그럼 일단 맞나? 켜고 하고 켜고 하고 어차피 스티커 붙일 거니까 이런 식으로. 오, 예뻐요. 이렇게 붙일게요. 이렇게 붙이고. 약간 가짜 티가 많이 나긴 하지만 제가 요 실링 왁스 스티커도 있거든요? 사실 이 퀄리티가 좋진 않아가지고 자주는 못쓰는데 이런 것도 슬쩍 이렇게 아이씨 너무 너무너무너무 가짜스러운 느낌이 많이 나서 저도 함부로는 잘 못쓰는데 <웃음> 어울리게 배치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아니면 뭐 이런데 이렇게 사실 진짜 왁스를 쓰면 예쁘게 하겠지 정말 왁스를 쓰면 은 예쁘겠죠? 진짜 이렇게 아..예쁘잖아 느낌이 확 다르죠? 어 너무 예쁜데? 이었을까 제가 다이어트 쓸때 왁스 씨를 쓰는 거를 좋아하면서 또 싫어하는 게이 부피를 너무 많이 차지해서 얘 때문에 되게 뚱뚱해지더라고요 금방 그래서 되도록 안 쓰려고는 하는데 예쁜 게 많네? 이 친구도 굉장히 예쁘고 그죠? 아.. 너무나 고민된다 빨간색으로 해봐야겠다 이거는 뭐 양면 테이프로 붙여도 되고 한데 일단 눈앞에 목공용 풀이 있어서, 목공용 풀을 써서 붙일게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붙이겠습니다. 예쁩니다. 오늘은 약간 회색이 땡기는 느낌이에요. 이거를 슬쩍 붙이면 어떨까요? 아니면 다른 색도 있는데 다른 색 이런 것도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또 이렇게 오늘의 요일은 오늘이 뭔 요일이지? 오늘이 화요 화요일이에요. 음. 이 요일 마트는 너무 너무 유용하고 너무 좋지만 이게 내가 원하는 요일이 굉장히 뒤에 가 있으면은 조금 힘든 것 같아요. 그럼 위에다 붙여야겠다. 어. 이렇게 붙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왼쪽 페이지가 조금 허전한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이 레이스를 간단하게 활용해줄까 해요 이런식으로 붙이면 은 예쁠 것 같습니다 일단 필요한 만큼 자르고 무공용 풀을 사용해서 쉴게요. 조심조심 어차피 목공용풀은 마르고 나면 투명해지긴 하지만 너무 많이 쓰면은 이목공용풀 특유의 반짝반짝하는 그런 느낌이 많이 보이면 또안예쁘더라고요 자, 이렇게 오늘의 30 미니 다이어리 꾸미기가 완성이 됐습니다. 오늘은 이런 식으로 한번 꾸며 보았어요. 30 다이어리가 제가 원래 쓰던 다이어리보다 사이즈가 굉장히 작아서 꾸미는 데좀 어렵긴 한데 제가 앞으로도 이 초미니미니 사이즈의 30 다이어리 꾸미기 팁 같은 것도 많이 연구를 해서 여러분께 많이 공유를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오늘도 봐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조만간 또 올게요. 안녕. 빠이.